아이고 태보당한다. 우리에게 태보당한다. 미안. 안돼. 아 큰일 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어? 또 만났다 미안하다 나의 감자임 Oh I love y o potato, that's all right? I'm strong 오케이 오케이 와이 레이스 진짜 끝내준다 아 상망 미안하다 나의 감자임 미안합니다 아, 아 혹시 아, 네. 뭐. 연인이 되면 혹시 한 번만 같이 하실래요? 아 좋아요 좋아요 친출할게요아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아 니에니에님이시구나 뿌웽 네. 어, 어? 이제 달짱님이신데? 이러면서 요정님이신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어아네네아 어, 어, 네, 네. 아, 요정님이시구나 네 어수! 한팀더 왔네요! 도망가! 오! 나와! 총알! 오! 너무 잘해! 다행이다! 달장님 우리 그럼 그거 한번 할래요? 어떤 거요? 이거 점프패드 써가지고 차로 날아가는 거? 오! 한요층요층 아이고, 저기다가 깔아봐 어? 봐봐. <웃음> 나이스 역시 모자는 짱. 어 살린다. 이 라라 녀석. 누구야? 오호. 어, 차 타고 오는데? 감사. 뭐야 이거? 근데 거기서 앞에 사투르어요 어라, 오 너무 잘한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뒤에 왔어요. 나이스. 갑자기 깨어요 나이스 라스트. 프라이즈 위로 올라온 거. 오레지 깨놨어, 오레지 깨놨어. 나이스. 오우, 나이스. 와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히. 어우, 스킨이 너무 빵네요 이거 와! 와! 와! 엘스타가 윙맨한테졌다 형 그거 총 아니야. 레이스 너무 잘눌아주는데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아 같이 하시는 분 그분 아닌가요? 에이 설마 찌니겠어요? 찌니면 이렇게 계실 리가 없는데? 아 해보라고. I e t t g d Wow, nice. 어때요? 멋있죠? 나 멋있지? 무지성 올라가버리기? 페이징 썼다 페이징이래 안녕하세요! 소통해요! 올라가는데가? 거기만 있을 것 같아? 전혀 아닌 것이 와요. 여기도 있거든요. 죽어. 저기 있다고. 어, 여기로 간다. 크라이버다. 어, 붙었다. 우와, 안 돼도 안 맞았어. 우와. 헬로우 <목소리> <목소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사다줘 나이스